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인간의 나르시즘을 무너뜨린 과학혁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14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과학에 의해서 인간의 보편적 나르시즘이 무너진 세번의 사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 과학혁명, 19세기 다윈의 생물학혁명, 그리고 20세기 정신의학혁명입니다.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적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나르시즘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잘 알듯이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죠. 나르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여 죽게 되죠. 그럼 프로이트가 지목했다는 우리의 나르시즘을 무너뜨린 사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혁명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저술을 통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우주관을 선언합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단순히 지구와 태양의 자리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로써 인간의 위치는 우주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의 확정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관찰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넘어서 지구와 태양을 동시에 내려다보는 관찰 시점을 채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여전히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감지되는데도 말입니다. 다음은 다윈의 생물학 혁명입니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다윈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생명의 나무입니다. 어떤 가지에서 출발하든지 거슬러 내려가면 같은 출발점에 도달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물종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메커니즘이 우연적이고 비결정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등한 생명체로의 상향진화 이론을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명계의 최고지위에 있다는 나르시즘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왕국에서 인간은 최고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게 됩니다. 인간은 생명의 중심에서도 밀려나 주변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신의학 혁명입니다. 프로이트는 과감하게 자신의 과학작업을 세 번째 혁명으로 꼽았습니다. 1905년 프로이트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발표했죠. 그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수하고 투명한 의식 영역이 있다는 데카르트적 확실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로써 인간의 이성, 확실성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자아는 독립적이고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자에 의해 구성되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중심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뼈아픈 발견이라고 할수 있죠. 프로이트 기준에 따른 이세 가지 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 학자들에 의해 계속 인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생물학자인 스티브 제이굴드의 풀라우스 그리고 기술 철학자인 누치아노 프로리드의 책네 번째 혁명 정보공간은 인간 현실을 어떻게 재 형성하나에서도 프로이트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프로이트의 평가는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스티브 제이 굴드는 말했죠. 과학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혁신들은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 확신이라는 인간의 오만을 차례로 뒤엎어 나간 것이었다. 그런 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우리들의 통념, 우리들의 나르시즘을 뿌리치에 흔들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루치아노 프로리드는 앞으로 일어날 프로이트적 혁명으로 정보혁명을 꼽았네요. 400년 전 데카르트는 기계에 대하여 인간의 우월성을 선언했었죠. 그런데 앨런 트링이 1950년 계산하는 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여러가지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인간과 인공물 사이의 우위관계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정보 처리, 지적행위 영역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우월적이고 고유한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더 이상 인간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죠.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환경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여러 정보 행위자와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기계처럼 논리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인공행위자는 우리 인간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자아구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이제 기계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조차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미. 그리고 참조로 이것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기계노동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기계와의 관계를 재구성해야겠죠. 나르시즘도 아니고 단순한 굴복도 아닌 관계로 말이죠. 우리의 지위가 중심에서 멀어져 주변에 놓인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단순한 감각적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를 관찰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르시즘에서 벗어남으로써 얻는 이득이겠죠? 감사합니다. 이상 과학기술학 연구소였습니다.